안녕하세요. 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궁금해하셨던제속도와시베비결리알려드리도리하록하니습니러면러면오시죠시죠리아리아 t 여기는 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경사에 위치한 코난 크로스피 센터인데요. 제기문이랑 스피드의 비결은 바로 크로스피트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어, 크로스피트를 가르쳐주시는 박강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제 구독자분들은 네. 크로스피트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피트는 크로스트레이닝 플러스 피트니스의 합성으로서 이 10가지 신체 능력을 단련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네. 네, 농구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체력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크로스피트 여기까지 요소 중에서도 이제 근력, 심폐지구력, 면도지구력, 뭐뭐 유연성, 뭐 정확성 요, 요소들도 이제 운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핏으로 이제 체력을 단련하시다 보면은 농 실력에도 현상이흔들될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핏은 이제 와드라는 매일 미션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미션을 이제 오늘 다 수행하면서 이제 기록도 적고 옆사람과 이제 비교도 할수 있고 맨날 맨날 이제 다른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위로 가다가 이렇게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하나 안, 안, 오케이, 나이늘리고양이고 둘이, 둘 준비. 이 둘이, 둘이, 그이 둘이, 둘이, 마이 둘이, 둘이, 둘이, 둘이, 리고이 스쿼트. 안 돼, 어떻게? 한큐로 가안 돼, 가야 돼. 한큐로 가안되 가야 돼. 텐쿠원 10개부터 1개까지 행스 쿼터 스내치 바벨로 한 동작이 다 일어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땅에서 바로 시작하는 반칙입니다. 밤에 잡고 일어나서 행에서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 일어나고 내려야 동작이 하나로 인정이 됩니다. 일어나면서 내리면 반칙이에요. 10개 하고 이제 버피 엎드렸다가 지자리 높깁니다 옆으로 점프하면 반칙이에요. 어, 옆으로 하지 말아줄게 지자리에서. 몸다 펴야 됩니다. 점프 박수. 그 다음에 스테이크 풀 반동 안 쓰고 턱걸이. 팔다핀 상태에서 솔봉에 다 턱이 넘어간 상태에서 넘어가기만 하나 때려올 어, 때는 뭐 점프해서 상관없는데 팔다핀 상태에서 다음 동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10개, 10개, 10개. 999, 888, 777. 3332111까지 각 동작당 55개, 어, 각 동작당 55개입니다. 여기 타임캡은 20분이고 시간제 한 20분이고 20분 안에 다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적을 수 있습니다. 20분 안에 못 끝냈다. 그럼 이제 여기 숫자를 적어야 돼요. 제가 여기 아침에 열심히 봤으을 해놨습니다. <웃음> 숫자가 안 적히게 시간이 적힐 수 있게 어, 열심히 58분에 시작하는 숫자 3분 있다가 가가가초지마 시작하면 너위약니다 나가셔 팀. 자, 5초 선. 3 2 1 고. Music is in the room o r the part of the show. Rico so, is i a tremendous musical leap after, like, Timberland. And h it all still makes no sense to me. s t i p l e o high water. All of this, it's n o w s t r e a m i n g on y 22. t It looks l i e t n o l i e t o t l e o t l i e it's not l i e i o l e 하나씩 <웃음> <다 같이> 가면 <웃음> 두 번째부터 하나씩 가면 꽤힘들 평소에, 하, 유연성이 약해서, 오버핸드 스쿼트랑, 농구는 미는 분들이다 보니까, 땡기는 분위기 약한데, 하필 제가 제일 약한, 하, 풀업이랑 오버핸드 스쿼트가 나와가지고, 저는, 크로스피스 할 때, 무게를 많이 치는 상의 유형인 것 같아서 무게를 약하게 치고 빠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이런 거 신경 써서 하면 좋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스타워와 힘들이 중하니까요 여보세요. <웃음> 진석 씨1 8분30 30초 네. 경인 씨 네, 경인 씨. 3, 3, 씨. 3, 요, 요. 3, 잠시만요. 준혁 씨. 분시 어, 15분 45초. 45초. 45초. 45초. 문환 씨. 1초 4분 21초. 세개 자리가 다나 했죠? 네. 156. <웃음> 1분3 <3시간은 몇> 시작하다. <웃음> 이게 <목소리> <목소리> 보통 남자 기준 75 파운드고 저는 55 파운드가 맥스거든요. 근데 저는 45 파운드로 풀업을 파란색 면드로 응.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왼발을 앞로 놔두고 오른발 근육이 겹쳐서 올라옵니다 <웃음> <웃음> 무릎이 완하게 안다는 느낌으로 쭉 푸시합니다 잘 되시는 분은 자세를 바꿉니다 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 무릎이랑 무릎을 겹쳐서 네, 괜찮죠? 네, 무릎에서 아플 수 있게 잘 되시는 분은 요렇게 어. 자세를 바꾸고 잘 안되시는 분은 저처럼 뜨는 사람들은 요구만 푸시려고 노력해도 오른쪽 많이 당깁니다 등이랑 허리 최대 쭉 펴고 앞으로 쭉 숙입니다 호흡하세요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다섯, 일곱 주말잘 보내고 내일만 나겠죠 네. 네. 밑으로 파이팅할게 하나 둘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습니습니다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까주세요